안녕하세요 양코치 여러분입니다 자 추운겨울 시카고에서 운동을 끝내고 지금 어, 오랜만에 바깥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이 투자, 포렉스 트레이닝, 외환거래 이것이 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중 하나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 이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라 제 의견인 것 잊지 말아주시고요자 영상 제대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면은 어,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깐난아기 때부터 자랄때에는 이제 처음에 학교에 진입을 하겠죠 뭐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라든지 학교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이 나이 때부터 벌써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외부에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바탕으로부터 우리의 결정이라든지 의사표현이라든지 우리의 선택이라든지 그죠 결정 이런 것들다 외부 요인으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 가서까지도 우리는 이제 뭐 A를 봤던 B를 봤던 뭐 심지어 F를 봤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죠 너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해야 하고 이것은 틀렸고 또 이것은 맞았고 이런 식으로 A 아니면 B 약간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대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외부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가져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실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일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은 흔치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또 하려하다 보면 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어렵게 되고요 그렇죠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나약한 점을 숨길 수가 있고 내가 똑똑한 척을 할 수가 있고 잘난 척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또 대단한 척도 할수 있고 대단하게 행동을 또할 수도 있고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또나 자신 또한 속일 수도 있고 큰 문제 없이 하지만 진실과 사실을 숨길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숨을 곳도 없는 이 외환거리 시장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나 외부에서처럼 나에 대한 의견과 관점을 줄수 없는 게 바로 이 시장 내 스스로 이것을 모두 다 해야 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는 행동이 직접 나에게 바로바로 바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숨을 곳이 또 없죠 사회랑 정말 다른 점중 하나입니다 외환거래 시장에서 내가 하는 실수는 나에게 바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실수, 나에 대한 잘못된 점 이것들을 바로 고치지 못하면 절대 성공을 할수 없는 점 사회랑 또완전 틀리죠 사회나 직장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아주 잘못된 점이나 나에 대한 어떤 약점, 이런 보완할 점이 크게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진급을 해나갈 수도 있는데 이 외환거래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가 잘못했거나 잘한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다가리 또 내려지고요. 나 자신 말고는 또 누구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모든 것이 내 스스로 노력하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결정을 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생각 한번 해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항상 말씀해 드리는 것이 트레이딩은 처음에는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좀된 후에는 80% 멘탈리티고 20% 기술적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것은 기술적 분석이 게임이 아닌 내, 내 정신력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이것을 몇 개월 안에 성공시킬 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진짜 몇 년이 걸리는 사람이 또 있죠. 여기서 대한 차이점은 물론 기술적 분석 또한 있겠지만은 바로 나 자신의 정신 상태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조금 도움이 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